안녕하세요. 음, 안녕하세요. 아유, 오랜만이에요. 원장님 잘 지내셨어요. 잘 지내셨어요. 네. 그래 수술한지 얼마 됐죠? 이제 우리 10개월 좀 넘는 것 같아요. 음. 아직도 좀 붓기가 있나요?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요. 네. 길게 보면 한 1년까지는 붓는 거고 아... 아주 잠붓기 같은 거. 음... 뼈는 대충 한 6개월 지나면 완전히 붓는다고 보기 때문에. 다른 병원에서 수술한 잘못된 예인데요. 여기 보면은 선이 연결되 있지 않고 이렇게 층이 진 부분도 보이고 골결선 부위도 보입니다. 이제 오늘 찍은 엑스레이 보면은 뭐 혹시 뭐 벌어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? 그냥 핀만 있지. 자국이 없어요. 이제. 어디가 붙었었는지 어디가 잘렸었는지 자국이 한안 남았습니다. 아 진짜요? 음와 신기해. 핀만 남은 거아요만 핀제거술을 네. 하는 게 좋다고도 하는데 요 이건 이제 이렇게 찍었을 때 보이잖아요. 네네. 저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. 뽑고 싶으면 핀이 음. 엑스레이 찍을 때 보이는 게 싫어서 하는 거예요. 음. 의학적으로는 딱히 할 이유가 별로 있진 않고요. 음. 뭐 표시가 되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치과 같은데 갔는데 저 보이면 음. 괜히 좀뭐 설명하기도 좀 애매하고 뭐 그런, 그런 이유로 뽑고. 만약 뽑고 싶으면, 되도록이면 1년 안에 뽑으라고요. 음. 그때가잘 뽑히고, 시간이 지나면 이긴 나사가 좀잘안 뽑힐 수 있어요. 아. 그래서 되도록이면, 뭐 뽑을 생각 있으면 좀 빨리 뽑는 걸 권장하고. 음. 이제는 뭐, 얼굴형은? 완벽해이 네, 어디다 갔다 내놔도. <웃음> 사람들이 어려워, 어려워 보인대요. 원래 노안 소리 많이 들었는데, 네. 요즘에는 나이보다 어리게 봐서. 네. 처음 볼 때보다 어려지신 것 같아요. 아, 그쵸. <웃음>